아, 간내 희기에 최저만이었습니다 우리 에픽 플러스 간내 희기에. 와, 바로 나가리 됐네. 야, 뭐야? 더 힘드네. 탁. 아. 아, 씨, 힘든데? 내가 봤을 때는 응? 방법은 하나 아이가 태워야 돼. 자, 이걸 다시 한번 사용해서. 맞치게 어! 맞치게맞치게 어? 마치게. 마치게? 정답은 맞치게다 여기도 이제 맞치게 올리게요. 응. 이맞치게를 응. 아, 맞치게가두 개네. 가능히 이게 싫어하는 건데. 맞치게를 <웃음> 올려서. 마치게를 전혀, 마치게로, 아, 내가 지금 마치게가 없다는 걸 잊었어. 마치게 하나만 얻으면 될것 같은데. 뽑기에서 마치게 얻을까? 네, 뽑기에서 마치게 얻자. 이거 정답은 마치게다. 마치게를 해결하면 돼. 일단 전이 어. 좋아, 좋아. 전이에 마치게 태워. 어, 마치게 어었어 마치게. 맞치맞 와 아, 맞추기. 와 일단 100맞추기로 한번 가보자. 정의 플러스만 해도 된다는데 근데 이걸로 한번 해결이 되나? 3300개였지 이거. 오늘 효율을 택하겠어. 우리 다 웃긴 방송은 그만하겠어. 네, 뽑기 마하면 이제 바로 이제 빡종이야. 빡종. 그래 빡종은 안돼 이제. <웃음> 여기서 기고를 타치한테 그래. 그저더 세웠어. 에 비플러스거든. 마추게 돌려놓고 그리고 가도 그러면 조금 더 낫겠지. 그러면 똑같이 할것 같아 그냥 마추게 타치 이 느낌으로 그냥 가는 게 맞는 거. 실버 편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아, 여기서, 들어볼게요. 자, 다 강해졌다, 지금, 씨. 후유카이 키에타 한번 가면, 이거도 지금, 아, 여기서 데미지 감소 먹어서 그렇다고. 오오오, 음... 역시. 와, 하나 올렸는데. 야. 코어가 정말 중요하구만. 이제 이렇게, 이제 <웃음> 이렇게 이어지네. <웃음> kind of t h a h you <laughs> 아, 그래, 맞네. 저런 짓 민감해. 마감 되는구나. 와, 진짜, 마치기랑 파츠 조합으로 10 민다. 이야. 정말 대단한 캐릭터네 와, 저 처음에 마치기 나왔을 때 저거 눈썹 뷰를 뭘 때리겠냐고 저거. 근데 그대기 캐릭터라 그랬었는데 <웃음> 마치기 사랑해 <사랑하는> 거네요. <거니까>. 무광호한테는 <웃음> 소닉하고 항상 저 파츠 마키는 주니까. 아, 빨강이네. 응, 음, 요거요거요거 아, 요거좀 빡세다, 이제. 잠깐만, 잠깐만. 우리 아까 여기서 좀 고장했잖아. 밀수 음. 있을까? 선방, 선방만 나오네. 아, 동재를 빨리 잡아야 되네 아, 아쉽긴 하네. 오케이. 1열에서 제가 저렇게 한번 버텨주고도 진짜 크다, 근데. 음... 아, 아 동작 동작, 동작. 동작을 잡았어 아 스킬 한번 더 돌리는 거 아니면 힘들겠는데 아 여기서 후진각이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어어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잡는다 오오, 오오.